귀여워. 귀여 화이트 방송경기 고정경기 고정에다 올려달란 말아니에요뭐 예를들어 홀수 짝수 이렇게 고정을 하란 말인가? 자 그러면 2라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n d two. Round two. Round two. 에드 u 자 먼저 압박하는건 루팡선수 지금 기가 없을때 가는게 좋겠죠 자 기가 있으면 귀찮아지니까요 오배공잘보는 루아라 여기서 오야 이거 마무리되죠 아, 셀러리 루팡 셀러리 루팡 강한데요 이제 기가 있기때문에 방금같은 압박을 쉽지않을겁니다 아무래도 사이코어퍼를 생각해야되죠? 자또과과연 지옥스파 선수 대신 볼수 있을것인가 같이 맞았고요 일단 말발오야 여기서 콤보 1,2,3 1, 2, 3 다음에 백 대쉬를 하던, 기본기를 내밀던, EX 볼트라면 이긴다. 이런 계산이었겠죠? 셋업! 마무리 됐네요. 체력 제대로 보고, 빠르게 마무리했죠. <목소리> 오늘 되게, 오, 공격적이고, 과감한데요? <목소리> 뉴욕스파 선수는 지금 대신나 V스킬에 반응을 해야되는데 쉽지 않습원투 1,2,3,1,2,3 자 거리보고 강풍 때문에 V스킬2 또 강! 이제 멀리서 썬더클랩 깔고 오는걸 대응하려고 투투를 한거죠 그카 터지고 터는갑니다 깔고요 고정 때문에 죽진 않지만, 중단. 계속 들어가죠? 마무리. 이상, 그니 그러니까 공중에서 떨어질 때, 강제기상을 걸고, 그 다음에, 중단을 걸어서, 콤보를 이어갔죠. <목소리>